근데 이게 진짜 가늠이 안 가네요 어떻게 <웃음>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웃음> 네. 고좀 거예요 이제 가면 돼요? 네네네 아저도 어, 연습해야 될거빨차 와요 대표님 잠시만 가지 마세요 네어 <웃음>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차가 크고 높고 와... 진짜 <웃음> <웃음> 어떡해 처음부다차 진짜 조심히 운전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좀 잘하지 않나요? 근좀 이러면 안돼 근데 진짜 캠핑카가 좋네요 뭐준비할게 하나도 없이 계속 서어요 가! 오킹이 아! 어떡해요! 진짜... 내비 틀고 아제 에어컨도 좀 틀어야 돼요 너무 더워 주유도 해야 돼요. 지금 할게 너무 많아. 일단 집을 들려서 여기에 웬만하고 진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밀 수 있는 거랑 옷 같은 거 가지러 지금 가려고 해요. 전기장판도 안 챙겨도 될것 같고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장소로는 춘천으로 갑니다. 자, 여기 엄청 꼬불꼬불 하루 종일 들어왔어요. 안 주면 실망할 것 같은데, 이쁘다, 오! 오! 이쁘다, 진짜 이쁘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여기 있으신가요? 네. 원하는데 오늘 피칭 하셔도 될아요아 수상매장은 몇 시부터예요? 9 시부터. 요 그럼 미리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어저 네. 내일 아침에 이용할게요. 아네네네 알겠어요. 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도착했어요. 여기는 제 자리. 여기 세면 될까요? 네. 이게 전기죠. 그데 쓰셔도 되는데 네. 네. 오. 저는 지금 어반 슬로우스티 도착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 주변에 닭갈비집 있을 줄 알고 따로 장을 안봐왔거든요 근데 없어서 일단 매장을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과자랑 음료수랑 아이스크림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닦가 먹었어요. 이렇게 켜짐 이거를 일단 꽂는 건가? 뭘까요? 일단 이거를 쳤다 꽂아볼게요. 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n o p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오늘, 오늘은 일단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요 안에서 라면이나 끓이고 안에서 먹으려고요 일단 손을 닦아야 되는데 물을 아물 여기서 들고 이거를 아까 천천히 올리라고 하셨거든요 오, 불켰어. 응? 어, 감사합니다. 응. 혹시요? 죄송한데, 이거 하는 거맞세요 아. 응?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주유인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라면만 끓이면 될것 같아요. 전기를 연결하면 이거를 쓸수 있어요. 됐다. <놀람> 안 돼, 꺼졌어 저는 저 면보다 소스 먼저 넣는 편이거든요. 어떠신가요, 꿀벌님들? 저는 소스를 먼저 넣습니다. 물이 끓일 동안 제가 안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화장실이고 여기 모기향도 있어요. 수납함도 엄청 많아요. 100여개의 채널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소개해드렸고, 제가 내일 아침에 좀더 소개해드릴게요. 라면이 진짜 안 끓는다. 이불이 언제 있나 했는데, 이거를 조절하니까 세지더라고요. 한 10분 만에 드디어 조금씩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웃음> 뭔가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장을 못 봤어요. 응. 여기 소고기 볶음밥 되게 잘 나와요. 직접 이렇게 볶아주시더라고요. 소세지랑 떡이랑 먹어야 되는 거 국물인 응. 거 아시죠? <목소리> 찢으러 가기 전 1일차 후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중장기적으로 여행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카를 빌리러 갔는데 사실 약간 너무 무서웠어요.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뭐 되게 무서웠는데 이게 사람은 적응이 동물이라고 적응이 점점 되면서 주차 정도만 제일 이제 고민인 씻는 게 약간 불편한 거라 음식 해먹는데도 여기가 좁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캠핑장 도착해서도 해야 될게 너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레저 할 거라서 이 정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좀 부지런하게 많은 걸 해볼게요 일단 1일차 후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진이 빠졌다 힘들다 여기 샤워실인데 엄청 깔끔하죠? 전 이제 씻으러 왔습니다. 와, 진짜 샤워장 엄청 깔끔하다. 너무 좋네요.